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요 바르는 뽁뽁이를 한쪽은 제거를 했고 요쪽은 제거를 안 했는데 일단 손이 보이세요 여기? 비교해보면 더 현저하게 빨갛고 멍들어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눈으로 보면 약간 좀거무르룩하고 보라색이기도 하고 멍들었거든요. 요게 바르는 뽁뽁이 제거가 쉽지는 않아요. 그냥, 뭐, 제품 설명서에 보면 물 뿌리는 스티커처럼 이렇게 쭉 빠진다고 했는데, 그거는 아닌 것 같고, 저는 맨손으로는 안 돼서, 하나의 기구? 도구를 사용을 했어요. 뭐냐면, 물뿌리기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, 요, 인덕션 닦는 그 스크래퍼 있잖아요. 인덕션 닦는 스크래퍼, 요, 칼날을 이용을 했어요. 인덕션 닦는 그 스크래퍼는 보통 칼날이, 기스가 안나게 유리가 기스가 안나게 제작이 되어 있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닦는데 유리창 기스도 안나고 뽁뽁이만 싹싹싹 이렇게 제거가 돼서 그래도 그나마 좀 쉽게 제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제거를 한창문이고요 제거를 안한 쪽은 그리고 이쪽은 제거를 안한 쪽 확실히 투명과 불투명의 차이가 보이죠 오랜만에 바깥의 풍경을 보니까 기분이 좋은데 나머지 면도 저랑 같이 한번 제거를 해 봅시다 먼저 장갑을 끼고 또 장갑을 끼고 물뿌리개로 이렇게 보시면 때가 보이시죠 이렇게 때가 생기는데 이것도 제거를 하고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면 돼요